창업, 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창업 자금입니다. 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창업을 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나 지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빚이다 보니까 이렇게 빚을 내며 창업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은 언제나 고민의 연속이죠. 작은 성공들이 모여 기업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성공은 늘 위기를 포함하며 실패를 전제로 두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아감에 반복적 위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을 위해 집중해야 하고 반복적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바야흐로 21세기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체적인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업의 생존율이 3년 후에는 약 38%, 5년 후 생존율은 약 29%로 OECD 주요 국가 중 최하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이후에도 살아남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가? 만약의 경우 실패를 한다고 하여도 어떻게 똑똑한 실패를 하여야 빠른 시기에 재개가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제까지 연구들은 주로 경영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였다면 이번에는 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후기 단계에서의 리스크와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후기에는 폐업의 시기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보이는데 모두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나 보증금 등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친인척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습니다. 셋째로는 여러 채권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나 가장 심하게 독촉을 하는 채권자에게 먼저 갚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채무의 돌려막기를 위해서 다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사기죄에 성립이 되는 것이나 개인 파산에 불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섯째로는 채무 돌려막기를 하다가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이때 형사 책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는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에 친구들이나 부모 형제 등에게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쓰게 하는 경우입니다. 일곱째, 사업상 부도가 나면서 가장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는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은 도산 위기 시 반드시 유의해야 되는 형사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채권 회수할 때 상대방에게 형사범으로 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회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째로는 부정수표 단속법인데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해서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니면 다른 처벌받는 법은 없지만 수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횡령죄와 배임죄인데 이것은 대표이사가 공적 업무를 위해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면 어, 횡령죄나 배임죄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사기죄입니다. 실제로 사기죄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채무 돌려막기를 위해서 새로운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그 새, 새로운 채권자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기죄는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게는 어, 그 채권자에게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서 그 채권자에게는 모든 금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나 경매를 당할 위기에 있을 때 재산을 은닉하거나 송개하거나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하는 경우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법인 채무조정하는 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 종류로는 법인 파산과 법인 회생 그리고 중소기업 워크아웃이 있는데 법인 파산의 경우는 계속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 모든 빚을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고 법인 회생과 워크아웃은 어, 계속 기업을 하는 것이 법인과 채권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법인 파산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서 채무변제하고 회산하는 절차를 말하고요. 법인 회생은 어 회생 가능한 기업이 일시적 경영 애로에 있는 경우에 회생 계획안대로 어 경영을 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자녀 채무는 면책되는 제도입니다. 워크아웃은 어 기업과 그리고 채권금융기관이 상호 조정하여 경영 정상화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채무 조정 제도로는 개인 파산과 개인 해생, 그리고 프리 워크아웃, 그리고 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개인 파산과 개인 해생은 법원이 관장하는 제도로서 모든 채권자, 즉 개인 채권자까지 포함되는데 반하여 프리 워크아웃과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관장을 하고 있어서 개인 채권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어, 제도들의 가장 큰 차이는 법원에서 하는 제도는 모두 연체와는 상관없이 진행이 되고요. 그런데 프리 워크아웃과 워크아웃은 최소한 어, 30일 이상 연체가 되어야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산은 어, 채무전액이 면책이 되는데 반하여 개인회생은 5년간 변제 후에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모두 면책이 되는 제도입니다. 프리 워크아웃과 개인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원금은 다 변제를 하고요 어 10년간 변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채권자들이 하는 말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얘기하지만 파산해생 절차도 법적인 절차이므로 특별히 채무자가 법적으로 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급여에 대해서 압류하겠다 이런 문제는 직장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파산 회생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 질문들 있지만 이 제도를 악용만 하지 않으면 모두 다어 인가가 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통장 사용이 가능한가 그 문제도 있는데 어 개인회생으로 인가가 나면 통장 압류 등도 해제가 되고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가능한가 이이 이 파산 회생 제도를 이용해야만 추후에 빨리 사업자를 내기 쉽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자녀나 가족에게 손해가 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자녀나 가족이 연대 보증을 쓴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빨간 줄이 간다는 질문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나 해외 출국은 어떠한가. 이사회는 제한이 없고요. 해 출고의 경우는 사기죄로 기소되어서 출고 금지된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어 금융기관 거래인데요. 첫 번째로는 보통 예금 통장이 사용한가? 어이 통장은 아무 제재가 없이 인가만 받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나 대출의 문제는 개인 채, 그 채권자들이 어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있지, 있으니까 지있 어 5년이 지나야만 사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재기 지원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청에 컨설팅과 재창업 자금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전 부실 예방 컨설팅 그리고 진로 제시 컨설팅, 회생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률 상담으로는 법률구조공단, 그리고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에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조경제자금으로 네. 정부 보증 100%로 네. 창업자금 1억 원을 네. 받았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네. 계속 적자의 허덕이다 보니까 네. 어, 그 자금을 갚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나라에서 지원 자금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100% 보증을 정부에서 해줬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그러면 사실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 지금 내가 왜 우리 회사가 혹은 우리가 하는 이 가게가 왜 적자가 나는지를 먼저 분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분명히 지금 적자가 계속 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어떤 게 지금 중요한 부분인지 파악을 하시고 이 적자 상태를 빨리 타개를 하셔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정부가 100% 보증을 했으니까 아 내가 이 돈을 못 갚으면 어떡하지? 어나 망하면 어떡하지? 신용불량자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보다는 지금 내 회사, 내 가게를 빨리 어떻게든 키워서 돈을 벌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돈을 더잘벌 국리를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게 더 좋은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힘을 좀 얻은 것 같고요.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하자면 사업 경량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기존 재산들은 법 절차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또 여러 신용회복 제도들을 이용하여 최대한 빨리 그리고 어, 신속하게 벗어나는 것이 재기에 유리하십니다. 신용의 위기가 생긴 경우 가장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업에 실패하면 의욕상실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서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보통 1년에서 5년 정도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가족에게 연대 보증을 서도록 하거나 돌려막기를 하는 동안에 사기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는 면책의 효력에 미치지 않아서 따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 전과자의 낙인이 생기거나 가족이 해체되어서 재기가 불가능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됩니다.